오늘은 캠핑이다! 혼자 손짓하는 걸 보니 통화 중인가 보다 100km 넘는 장거리인데 코멧으로 가는 이유는 그나마 짐 싣는 여건이 좋아서란다 그리고, 미묘한 포지션의 차이로 좀더 편하다! 외곽에 한적한 도로를 만났을 때, 무언가 빠각하는 소리와 함께 윈드 스크린이 망가졌다. 처음엔 부러진 줄 알았는데 볼트가 짧아서 터진 것이었다 바람에 밀리는 힘에 의해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가야 할 거리가 많이 남았다 나머지 한쪽마저 부러질까봐 조치를 취해야겠다. 어, 게만 있으면 될 텐데. 걸치기만 그렇게. 주행 중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구나, 워낙 밀리는 힘이 강해서 일단 볼트 홈에 고정해놓고 가도 괜찮겠다. 레스코. 보령군 독산 해변 도착. <목소리> 무창포 해변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곳이다. 친구가 보령에서 잠시 근무를 하던 중에 알게 된 곳인데 오늘은 그 친구랑 같이 캠핑을 하기로 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캠핑을 하겠다고 수선을 피우는지 여기 서너 번 왔었는데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건 처음이다 핸드폰 카메라도 바람에 흔들거린다 아이라인은 안 쓰는 편인데 지금은 바람 때문에 바람부는 방향에만 고정한다. 설치도 끝나고 짐 정리도 마쳤으니 더 이상 할게 없다 언제 도착할지 통화 중한 시간 정도 걸린댄다 그동안에 미비된 것을 해결하자 숨에 끼워놓기만 했던 스크린 브라켓 고정 이제 겨울도 지났고 집에 가면 제거 대상이다 친구가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이상 여유가 있어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캠핑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게다가 오늘은 평일이라서 붐비지도 않고 거기를 찾아 산기슬글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거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가지고 갔던 필름 카메라로 촬영도 해 본다. 침낭 등 수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취사에 관련된 걸 포기했는데 커피나 라면 정도는 가능하다 커피라도 마셔야겠다 이게... 아. 다리가 세개짜리인 버너는 이런 사고를 자주 초래한다 라면 다 끓여놓고 저렇게 엎어버리면 얼마나 짜증이 날지 생각해보라 내가 기다린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화로였다. 주행풍과 바닷바람에 계속 노출되어온 나에게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은 이 시각에 점심도 공복 상태였고. 나 아, 어디다 설치해? 여, 여기다 있 설치할까? 있고, 있고, 사람 아니야? 며칠 전에 내가 여주 노지에 가서 주워온 것과 동일한 화로다. 야왜 이거는 저게 없냐? 그제 받침대 가는데 받침대 없잖아. 캠핑도 초보인 이 녀석은 오. 촬영도 오. 처음이라서 오.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주신다. 하지만 나는 두 개의 카메라로 앵글을 수시로 바꾼다는 점. 이건 철제 케이스가 없이 파우치만 있는 모양이다. 대신에 그만큼 가격이 절감된 제품인가 보다. 이 계절의 원터치 텐트라니. 그는 오늘 밤 일교차에 매운맛을 똑똑히 느끼게 될것 같다. 주변에 있던 솔방울을 챙겨봤다. 점심도 안 먹었어. 아, 그래? 이거는 불하고 멀어가지고 우와. 화력을 꼭 세게 해야 된다. 그거? 이 간격이 멀잖아. 응. 내건한요 정도밖에 그,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 높이 조절할 수 있어. 높이 조절할 수 있어. 뭐. 그러니까 바짝 내려야 돼. 아, 바 내는 거야. 그게? 어차피 고기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구덩이 되는 건다 마찬가지. 여기서 흙방울을 놓는 놓은... 비율을, 못해? 비율을 조절해야지 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1 0분이거 10분이면 1 0이면 남자들끼리의 실루엣으로는 아깝지 않나하는 부분이다. 어, 저고로는 응. <웃음> <시>, <웃음> 아, 아까부터 자꾸 밥 타령을 한다. 밥한 끼에는 똑같은데. 국거리에 밑반찬에 네, 하는 거잖아. 재료부터 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데.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 밖에 나와서 일상생활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텐트 치고 텐트 응. 뭐. 세팅하고 잡해먹고 그리고 <웃음> 뭐 그런, 거 <웃음> 그런 거 없어. 계속 되는 걸 계속 보면 그 지도하거든. 아플라이 안 해도 되겠지. 해야 되나? 해야 겁나 춥다고. 아, 장작이 턱없이 모자라. 오. 여기 슈퍼마켓은 오늘 닫아서 무창포에 가서 사왔다. 야뭐 얼음도 없는데 왜저 <웃음> 박스에다 넣놨냐? 야그 박스도 주서 차... 주서온 거야. 차라리 밖에다가 놔두는 데더 좋잖아. 뭐야 이거? 왜? 용 왜? 나오게 만드는 이상한 맛의 맥주였다. 이게 35,000원인가 그래. 그 정도 그게 됐 나도 그걸 맨 처음에 그걸 골랐는데 그게 또 색깔 있는 거는 그 강화 그거지. 일반 색깔 없는 거는 더 싸더라고. 그것도두 종류더라고. 그게? 어. 난스킨 난 색깔이랑 빨간 거랑 이거 두 가지였는데. 아니, 저기 가로바가 칼라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반대 있는. 그것보다 그것보다 이게 그게 더 중요해 그거를 맨 처음에 골랐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했는지 나 이해할 수 없어. 기가 해놓고 그러니까, 기가 너를 그러니까. 내, 내, 내, 내가 그거를 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컴퓨터는 자신을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오, 심리를 가진 녀석이다. 야 라면 주의 용량이 몇이지? 몰라. <웃음> 라면 주의 면 봐봐. 야 상냥 젓가락도 대나무 대나무 젓가락이 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차에 막때려 넣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다고 한다 조만간 이 녀석도 캠핑장 가서 텐트 안 챙겼다는 걸 깨닫는 날이 있겠지 한 20년인가 먹었잖아 이것만 계속 먹었잖아 질려, 난 안성탕면을 좋아보다안성탕면 뭐. 그전에 질렸고 아, 그래? 안성탕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누가 하나 서 <웃음> 먹이를 찾아 산기슬글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다 양념 불고기 얻어먹으러 짬 타이거 등장 그, 드시라고요 개새끼야 동네 개강아지들도 네. 소문 듣고 왔다 가져가 가져가라고 아침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어슬렁거리는하이에나를본일구는이친구 아침에도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보려 한다. 하지만 어제 샀던 장작 한 박스도 밤새 부족했던 터라. 니네 커피는? 이거 마실래? 아니 나 있어 너 커피도 박스치 오라 챙겼어 맥심 커피. 지긋지긋한 맥심, 씨. 또 노란 거냐? 어. 아유, 씨. <웃음> 짜증나. 왜 국민, 내, 내가 습관적으로 1인분 양만 아. 넣나? 물을? 보령 시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나는 철수 준비를 한다 바람 불면 못 빼고 이사이즈냐 몰라 그파우치를 잡아 대석이랑 아, 잡아 어이 사이즈야 이 사이즈 나갈 거 없지? 어. 가어 어? 주행 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그래. 있는 녀석이다. <웃음> 야, 이거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아, 그래? 그럼 내가 동영상 찍어서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보낼까? <웃음> 지금까지 촬영된 것 전부 다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직접 카메라맨을 자청한다. <웃음> 무창포를 슬쩍 살펴보고 가련다. 바로 위에 대천해수욕장만큼 크다.